아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시온산으로 피하라 오바 아, 오바데아 일장1 1절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한민국 그 지도가 있죠. 불이를 보고 침묵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은 불이를 보고 침묵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바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바다는 어 이름의 뜻은 아바드, 섬기다는 내용과 야훼어가합쳐져갖고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오바드라고 이름을 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주의 종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대는 사람마다 다른데 다섯 가지로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합시대의 사람이다. 또 여아람, 그러니까 아합과 여아람이 사위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겠죠.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 시대에 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때 있던 사람 같다. 그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포로기 때 있던 사람이 아닌가. 그것이 그 내용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는좀 나중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점은 뭐냐면 형제나를 괴롭히는 애돔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애돔과 야곱과 유다 백성들이 원래 형제지 않습니까? 야곱과 애돔이 형제인데 그 쌍둥이 형제인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에덤이 항상 그 유다를 갖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현재 북한과 남한의 관계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북한이 남한을 괴롭히고 있죠. 그런 걸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오바디아 그 21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엘의 회복이 그게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저 묵상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1장서부터, 1절서부터 9절까지는 피할 수 없는 심판. 그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심판이고요. 그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에돔의 죄가 어떤 건지 그게 나오고요. 15절에서 16절은 뭐냐 면 망국에 대한 여와의 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10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그 따뜻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 시대 병용을 보면 자, 이게 여기 왜냐면 하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이 이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다돼 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그히스기아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왕, 왕이 완전히 죽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도망갈 때그 에돔 족속들이 막그그뭐 그 고발하고 갖다 잡아 놓고 그다음에 노예를 팔아 먹고 그런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그 BC 586년도 586년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번을 때는 오바아라는 사람의 그 선지자가 아합아의 신하로서 오바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그 내용을 전부다한 다섯 개로 구분 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바대라는 것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선지자 오바대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오바대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나왔던 거가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그 3절에 보면 아브의 왕국 맡은 자 오바대를 불렀으니 이 오바대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대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서 이게 어떻게 니까 가서 그 엘리야도 만나게 하고 그다음에 엘리아하고 그다음에 만나게 그 다음에 엘리야고 그 다음 아합왕과 만나게 할수 있는 기회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어 여기 나오는 오바데였죠. 이 사람이 정말 이름은 오바데인데 오바데가 나오는 게그 구약에서 나오는 게한1 2 명에서 한1 8명 정도 오바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아합왕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죠. 이세벨이 어디 있습니까? 시돈왕. 그 시도원왕에서 데리고 왔던 그발 그 바할 신의 발을 섬기는 사람의 딸이죠. 근데 거기서 보냐면그 아시아, 요람, 그 다음에 아달리가 나오죠. 근데 여호사바왕이 누구하고, 누구하고, 그, 자기 아들하고 누구하고 결혼 시킵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달리하고 결혼을 시키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잘못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서 징계하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냐면 여사비 그아요요 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 보면 요, 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그 역대하 20장 1절 2서 2 1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그 후에 모압자손의 암몬자손들이 마원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자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압, 암몬 그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요? 에돔의 사람끼리 전부 다 모여갖고 그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냐면 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못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하니까 그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죠. 21절에 보면 자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노래와 찬양을 할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선과 모업자선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 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일산은 뭐예요? 에덤입니다에덤이 같은 곳이 세일산이고요. 세일산이 에덤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세일가 애돔 사람을 죽이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암몬과 모합사는 서로 쳐죽 갖고 죽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긴 여기서 이제 또 암몬 사람이 또 나오게 되죠. 아까 아까 얘기했을 때는 오바대가 사람으로서 나오기가 돼 있고요. 그러면여다두 번째 여저그 그, 누구죠? 여호사밧 왕때 사람이 혹시 아니었느냐 그런 추측이 한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여호람한테 여호사밧이 여호람한테 왕위를 물려주고요 그 나머지 아, 아사리아 나머지 그 동생들한테는 다 금은보화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방의 딸 아달리아가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뭐야? 나는 왕이만 있지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람이 전부 다 누구의 동생들 다 죽여버리죠. 그래갖고 그,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차지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때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유다를 배웠다는 애돈미가 나오는데 자, 21개상 20, 8장 20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이요. 에덤이 유다의 손에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에덤 뭐, 왕이 유다에다가 항상 뭐, 뭘 냈습니까? 항상 그 조공을 바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반을 하고 자기 위에 왕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여호람이 그 다음에 에덤 사람과 그 병고의 장관들을 치니 그들이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에덤이 유다의 수화에서 배반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근데 역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에루살렘 주름이 음행하게 하, 하, 하기를 아하비 집이 음행하듯 하며 결국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래요? 이게 그 여, 여, 여하람 왕이 너무 악행을 저지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다를 치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음향을 한것 뿐만 아니라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결국은 아우들을 다돈 때문에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저주를 하죠. 병이 날로 증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너는 그 병이 중에서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와께서 블레스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나쁜 짓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해에덤이 공격하게 되있다고얘 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오베아다에서 나오는 에덤 애돔, 에돔이 유다를 공격한 그 사건,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쭉 전부 다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호사도 왕, 아합 왕, 그 다음에 여호라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백왕이 아람 르신하고 누가 합작합니까? 블레셋하고 그 아람 왕 르신하고 요담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야 야 우리가 지금 그 아수르가 너무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야 요담 요담왕 우리가 같이 한번 공격하자고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어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에도망하고 블레셋을 합쳐 갖고 아수왕을 공격을 하죠. 근데 아수왕이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디글라 블레셋 3세한테 도와주세요. 헬프미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디글라 블레셋 3세가 도와주지는커녕 그 조공만 받고 막. 그 찬밥 신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살만의 살 오세가 3년 동안 호세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르곤 2세가 BC 720년 멸망을 시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나오는 거 보면 요 내용이 요, 그 나온 게이 내용이 요그 나오는 게이 내용입니다. 자. 아스왕 시대를 갖다 보는 건데 자 보면 여기서 문제자 역대화 20발작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왕이 아스루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까 아스왕이 얘기했죠 아스왕이 베가왕이 공격하니까 아스루왕한테 얘기를 하죠 아스왕이 아스루왕에게 애덤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라져봤음이며 나고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사람들 어떻게 해요? 블레스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침루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 대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의 마을들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라고 나옵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 왕 유다와에게서 망령되이 행하여 유다를 낮추시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그 이 아하스 왕이 아주 괘씸하게 여와를 갖다 멸, 저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디그라필라스의 아수르 왕한테 그걸 공격하라고 얘기하죠. 자, 21절에 보면 뭐예요? 아하스가 도르, 그, 그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유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아니란 얘기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과 형제나라의 배반이라고 되어있는 걸로 됐었는데, 자, 시디가 갑니다. 시디가 마지막 우리가,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 제 9년에 바벨론 왕, 누브가샌날 왕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에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3년 동안, 제 11년까지 포위되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제 11년까지 2년 동안 포위되었었는데,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시기아 왕이 성벽을 파괴해 버리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운져가 그 왕을 쫓아내서 여리고 평소에서 그를 따잡자라고 잡아가죠. 자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어떻게 돼요? 시디기아의두 눈을 빼고, 그러니까 시 아들을 갖다가 뭐냐 그들의 아들을 갖다가 그눈 앞에서 죽여버리고 시기아 왕이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수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보다 망한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그 그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드기이 끌고 갔을 때어떻게냐면 이게 다 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시드기양이 며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 도망가는 데, 쟤네도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도망가고 있어요. 저기 가서 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갔다가 데려다 놓고선 갔다그 사람들 그 바벨론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노예를 팔아먹고 이게 누가 했냐면 에덤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덤왕에서이 21절 중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에덤의 죄에 대해서 나왔을 때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에덤들이 잔인하게 했던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 이게 우리가 시드기 왕에 끌려가고 나머지 포로시대 때 나온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바다의 묵시라 묵시가 뭐예요? 감춰진 것이 보여졌다는 것이거든요. 자,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에돔에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뭐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어떻게 할 거고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일 누굴 만날 거고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호께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 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자 보면 이겁니다. 자 어, 보면 그 열방들로부터 싸움을 갖다 부르란 얘기죠. 그래서 뭐, 너희들은 일어나서 자, 너희도 전부 다 모여갖고 그 그림들, 애굽, 애돔 사람들하고 싸우자.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보라, 내가 너를, 나를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뭐예요? 너는 여기서 누굴까요? 너는 여기서 애돔을 보는 겁니다. 애돔을 너를 아주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너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고 정말 아주 바보처럼 멸시 받는 그런 사람 족속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 도 바이 팀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서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길 누가 능이 나를 땅에 끌어 내리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남이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살수 있고,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교만인데,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에덤이고요. 에덤이고 보면 여기서 뭐냐면, 요 길이 에돔에 들어가려면, 이 가려면 이 조그만 이 길을 갖다 통과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연 요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니들이 나를 감히 끌어내? 해봐. 그렇게 자신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난공불락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뜯어낼 수도 없고, 왜요? 붙박이 돼 있고, 벽에 있었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바로 그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위팀에 거즈며 높은 높이에 사는데, 나 끌어낼 수 있어. 누가 감히... 그러니까 무슨요?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거죠.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한계를 뭐예요? 한계인데 그 한계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안 지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우리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리를 기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데. 근데그 사람은 뭐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면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 그, 예를 들어서 조국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는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국을 그 좋아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조국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뭘 동일시래요? 자기는 조국의 그 행태 자체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할수 있을 거야. 내가 조국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저게 할수 있는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정말 지탄받아도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강한 자에 붙어갖고 강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멸시하고 있는 거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고 합니다 뭐예요? 네가 높이 가더라도. 그 다음에 별사에 가더라도, 니가 어디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됐 있습니다. 자,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해갖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많이 훔쳤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만 멈추고 그냥 도망갈 텐데 뭘 했어요? 애돔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뤘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처 남기지 않아야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멋대로 더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굴 믿어요? 자기를 믿다 보니까 하는 일을 믿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장애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특권을 포기하는, 포기해야 되는데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민정수석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갔어요. 만약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그 자기 집과 자기 아내 집을 아래 학교를 갔다가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은 이 정도에서 물어 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건 뭘 얘기할까요. 그건 결국은 내가 이그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대접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특권 그 대접에서 그냥 영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단위 목사가 됐으면 단위 목사한테 가 오면 단위 목사를 갖다가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선물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특권이 되다 보면 결국 뭐냐면 이것을 안 받으면 왜안 주지 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특권을 버려주면 되고요. 또한번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순수해지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교만이 같은다고 얘기했죠. 그게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그건데 그 내용이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수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게 됩니다. 자. 자, 여기서 보면, 예레미아 49장 16에서 17절 봤으면 이게 나옵니다. 바위팀에서 살며 산꼭대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뭐예요?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있을지어도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레미아 49장 16절이 뭐예요? 시디기아 왕이 마지막에 끌려가고 그랬을 때 에돔에 대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내용과 어떻게 돼요? 3절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냐하면 3절과 똑같다는 얘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내용이 그때 써지지 않았느냐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16장에서 에레미아 49장의 그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 요거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족본데 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인데요. 쌍둥이 아들이죠. 근데 에서가 뭐예요?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을 해서 장작권을 갖다가 팔아먹죠. 그러면서 에서가 그 애돔지방으로 가서 살고, 거기서, 그, 그, 그, 뭐랄까요, 그, 굴라가 일으키고, 공동체를 만들며 살고 있죠. 자, 이거 내용 넘어가고요. 자, 그럼, 그, 에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형제나라에 있던 에돔은 왕을 세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는 곧 에덤족보는 이러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덤족보 이러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자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왼쪽에 보면, 그 바위가 붉은색이 나죠. 여기 보면 에서 그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붉은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고 얘기 했죠. 여기서 그 에돔이라는 그 내용 자체는요. 에돔은 뭐냐면 에돔 자체가 붉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붉었고 또 뭐예요? 땅도 붉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에 여기서 에돔은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에돔을 세이라고얘기하기도 하죠. 아까 그 열한기 11기, 열한 기에서 나왔던 것이 세일 사람들이 그 모압하고 같이 오죠 모압하고 암몬 사람 세일 사람을 갖다 공격했다고 얘기하죠그 내용이 바로 여기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세일산과 에돔은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예로 보면 되고요. 에서 자선중 대만족장이나 옵니다 아까 나중에 그대만족장에서 한번 기억해 주신 게 필요가 뭐냐면. 대만 작정이 나중에 뭐냐, 드만화라고 내는 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대만화와 동일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만은, 어, 대만이나 드만은, 그, 에돔을대신 얘기할 수 있는 것. 세일, 드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보면, 그들이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덤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뭐예요? 에덤 땅은 뭘 했어요? 왕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왕들이 왜 있었을까요? 에덤 땅에 왜 이스라엘보다 왕을 더 먼저 만들었을까요? 이것은요, 중요한 게이 에덤 땅은 뭐냐면 그 구리 광산과 이 철광 산화철 광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부자였다고 볼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그, 그 통과하는 그런 통과점이었었어요. 그, 그, 그 예를 들어 그왕이 대로를 가는 그런 그 점이었었습니다. 그 중간 중간 기착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의 왕이, 왕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왕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 보니까 관리할 게 많든 관료가 필요했고요. 관료를 관리할 수 있는 왕이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32절 보면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덤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라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 그다음에 대만족석의 땅 후삼, 그다음에 부다시 아들 하닷 이렇게 계속... 계속 그 자식들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왕들 했다는 얘기죠. 족장들이 왕, 족장했다는 것은 뭐예요? 공화정 같은 걸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현대적인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에덤에서 그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 천연의 요새와 지하자원 그리고 왕이 대로 확보한 에덤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뭐예요? 그왕이 그 대로라는 게 뭐예요? 그 낙태에다가 물건을 신고 쭉 가다 보면 그것이 뭘, 뭐로 보여요? 아주 왕차, 왕들의 왕 행렬로 보이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대로라고 얘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문명과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문명이 서로 교육하는 그런 거, 예를 들어 실크로드라고 보셔도 될거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 아라비아의 향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메소포테미아 문명, 그쪽에다가 넘겨주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도자기나 이런 것들, 그런 그릇 같은 것을 우리가 이집트에 들어오는 이런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아까 그 돌집이었죠. 돌의 성이었던 것이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요 페트라였는데, 패트라, 페트라인데 요 빨간 선이 뭐냐면 요게 왕이 되랍니다. 요+ 요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맨피스에서부터 쭉 와갖고 여기서 엘라에서 페트라 해갖고 여기로 해갖고 다의 새까지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왕이 되려고요. 네. 그다음에 요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것이 뭐냐면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해안도로가 뭐냐 가자로에서 계속해갖고 여기서. 여기, 여기 무기도로 해갖고 밤 새까지 가는 그 루트가 해안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나오는 것이 파란색으로 나왔던 그것이 내륙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에덤과의 악연이라고 봅니다. 그 보면 여기 저그민수기에 보면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계인데 당신의 땅을 지나가하소서그 뭐냐면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에덤 땅을 가게 되죠. 근데 에덤땅을 가는데 에덤에서 얘기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에덤 왕이 뭐라고 얘 했냐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노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형제 나라인데 쌍둥이 나라인데 근데 어떻게요? 해 칼을 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보면 우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우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게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이 공동체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내 마음도 불행한 마음을 갖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건 공동체입니다. 같은 공동체로 볼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요? 해 공동체인데. 저 사람이 그, 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나는, 어유난 그걸 안 봐서 잘 됐다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공동체의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공동체의 우리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 형제 나라라고 얘기했던 거이 자체가 뭐냐면 같이 고통을 하고 같이 기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고 보는데 결국은 뭐예요? 에덤왕은에서의 야곱의 그러니까 형제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칼을 들고너 지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야? 당신의 어, 짐승이 내가 만약 내가 물을 먹으면 내가 돈 줄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지나가지 못할 거야. 만약 지나가면 내가 막아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3월, 사무엘, 3월에서, 아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자, 이거, 이거 신명입니다 자, 나는 그, 그,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중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할진데 자, 너희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백성계 명령과 이르기를 너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갈 때는 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어. 그리고 그들 땅을 한 발짝이로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을 줬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에서는, 애돔은 에서 거니까 건드리지 말어. 그리고 너 거기 들어가지도 마라. 그리고 네가 거기 탐내지도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신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자 사무엘 상이 그 8장 1 3절을 보면 그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덤 사람 8만, 아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덤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덤에서 수비대를 두니 에덤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인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까지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는애석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이거 침범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에덤 사람들은 그 산화철하고 철하고 구리광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왕의 대로의 기척지점이 여기 때문에 무지 무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정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다윗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게 소금광산밖에 없어요. 소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갖다 팔아갖고서 했는데 결국은 그 욕심을 버리면서 어떻게, 에덤을 점령하고, 에덤 일부를 점령하는 거죠. 점령해갖고 거기에 광산을 뺐고, 구리광산을 뺐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를 갖다가 중간에 우리 자기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교척조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 2 1절에 보면 에돔왕이 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돌이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에레미아 49장 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얘기한 내용.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그 내용들이고요. 자. 어, 그 다음, 너희 죄를 알지냐. 그 보다 1장 7절에서부터 6절에서 보면 이게 나와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범인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자, 여기서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먹을 것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하고 계약한 사람들, 너하고 약속한 사람들, 너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건뭘 얘기할까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한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친한 사람들이면 때문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인데 뭐예요? 내 아래 함정을 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각이 너는 똑똑하지 않아. 내 마음에 똑똑한다고 생각하지만 넌 똑똑한 게 아니야. 넌 헛질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식사를 한다는 거 자체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식사를 갖다 많이 하죠. 그죠 정말 거의다 보면 예수님은 참 먹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신다고 할 정도로 먹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저런 거죠. 거기서 저 5천 명도 먹이고 다 하잖아요. 전부 다요. 그죠 다 먹는 걸 나누잖아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만찬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도 마지막에 뭐예요너나 뭐, 사랑하니? 세번 물으면서 그때도 만찬을 차리고 계시죠. 이게 먹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에덤 사람은 친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똑똑한 남이다. 똑똑하지 않은 남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드마나 아까 대만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그예돔입니다드마나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러면 애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고 됩니다. 그게 정말 자기네들은 뭐예요? 니들한번나 끌어내려봐봐. 라고 교만을 떨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 자. 멸절된다고 보는, 보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와 약점한 모든 자들이 너와 허목한 자들이 너를 속임에 이기며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다 이게 뭐예요 내가 당장 있는 것들 당장 있는 나의 평안이 정말 오래된 평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갖고 있는 위정자들이 그런 것들이 영원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잡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다 지금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했던 권력이나 이런 것은 오래가지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만이 영구적이고 항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리야마,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혼이 멸절되리라. 뭐예요? 형제들한테 너희가 우리라고 얘기했던, 쌍둥이 형제라고 생각했던 누구한테? 야곱한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가 한 포악이 정말 악랄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는 영원히 없어질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멀리 섰던 날,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방관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다음에 그들 중에 한 사람같이 방관하고 희덕거리고 놀았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면 공동체가 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뭐요? 희덕거리고 잘됐네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 우리는 죄가 있을 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서는안될 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될 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죄가 있죠 부모한테 효도한 죄들 그렇죠.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대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죄가 결국은 방관죄거든요 이런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완벽한 타인이죠 내가 형제의 날 그의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폐망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 입에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펄, 펄, 펄, 껐다에 뭐예요? 웃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형제의 날이,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 방관죄가 가장 중요하다. 무슨 죄? 교만죄와, 뭐예요? 무심하게 해야 될것 하지 않은 방관죄. 내가 도와줘야 될 건데 도와주지 않는 죄가 무슨 죄예요?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런 게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 내외인 네다 그냥 갔어요 아나 지체를 보면 안돼나 제사에 지내기 때문에 난 보면 안돼 라고 생각하면서 다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아수르의 혼혈정책을 써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그 다친 사람을 대다 놓고 치료해 주고 다 돈을 주고 다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갈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뭐예요 과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방관하고 지나가지 않느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약한 죄야 그런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방관죄를 당하지 않았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는 없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 어, 13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내 네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뭐예요? 자이 에돔의 죄, 니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잖냐? 그 다음에 뭐예요? 내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에돔 사람들이 그 멸망했을 때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훔치고 돈을 훔치고 나가니까 지들이 거기 가서 살고 거기는 쫓겨 갔을 때 거기서 물건들 훔치고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갖고 그 사람들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인심을 면서 팔아먹고 이내용들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를 철저하게 벌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십니까? 자. 너에게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 머리로 돌아갈 것 것이라. 너한테 똑같이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때 어떻게 봅니까?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잘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여와께 여하, 호 속할 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사람들 갖다가요. 무슨 얘기야? 그 사람들 한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모든 날에게 고난을 잘 마시겠지만 너희 애돔들은 뭐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애돔 너는 먹을 수도 없다. 그냥 다쭉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넌 있을 수도 없으니까 넌 아예 이런 고난에 참여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요 그렇게 뒤끝 짓고 하나님 힘들고 그러셨는 분인데 뭐라고 기냐면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시온산은 뭐예요? 시온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본향 같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본향 같은 것, 결국은 시온산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자, 시온산에 뭐냐면 사무엘 사하오장 6절에7절을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가서 그의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해치려 하며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지 아니하리니 물리치지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대로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뭐예요 시원상이 결국은 다윗성이고 하느님이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본향 우리의 갈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난공불락의 선을 어떻게요 해그 수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한대용까지 들어가지 못한 꽃 조그만대로 들어가고 결국은 점령을 하죠 결국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자체도 하느님이 주신다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18번에 뭐예요? 18절에 보면, 야곱 족석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석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석은 지프라이가 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뭐예요? 에덤 족석은, 에서 족석은 뭐예요? 지프라이가 되니까 어떻게 불꽃이 돼가지고 탓버고 훌훌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에서 에서 족석은 남 자가 없으니 불타가 없어진가 아무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9절에 보면, 내곽과 산과 평지와 불에세서 얻을 것이요. 그 내용이 요, 요,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그, 팔레스타인 땅하고 브에세바요 앞에 보면, 요산악지형이 말고 요 앞에, 그, 태프, 그 옆에 그, 요쪽. 여기 보면, 여기 그, 평화지역. 요 산악지역 말고, 그, 여기, 평야 지역, 평야 지역을 내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의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라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나미는 길랏을 얻을 것이며 베나미 위에 보면 그 길랏이 있잖아요. 저 위쪽이요. 그럴까지다 얻을 수 있어라고 이해한다는 얘기죠. 20절에 보면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성업들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애돔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1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애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와께 속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온산에 왔던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애돔족석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시온산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 애덤족석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오바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여 야곱적선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 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시온산에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어서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시온산에 갔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온산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자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애서의 족속들 애서의 족속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죠 우리가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한 걸 뭐예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믿는 자와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자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 오바다 1장 9절처럼 드마나 애돔느라 에서의 족속들아. 그죠?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러면 아마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과 시온산에 있는 사람과의 구별을 딱 시켜주시는 거예요. 시온산은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날과 보복의 날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네가 시온으로갈 건지 애서로 갈 건지 그것은 너의 희 책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